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스터로드 뷰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기쁜 소식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딱 1주년 되는 날이고요 또 구독자 2,000명을 돌파한 날이기도 합니다 1주년 하고 딱 하루 지나는 날에 구독자 2,000명을 돌파해서 저는 굉장히 기쁘고요 다시 한번 2,000명의 구독자님들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저는 한 지난달쯤부터 사소한 목표가 하나 있었어요. 제가 유튜브 1주년의 날짜를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날짜에 맞춰서 구독자 2,000명을 한번 돌파해보고 싶다라는 목표가 생겼었어요. 그래서 한달 전쯤부터 더욱더 열심히 유튜브를 했었는데 3월 31일이 딱 1주년 되는 날인데 지금 촬영하는 날짜는 4월 1일입니다. 딱 하루가 지났는데 그건 괜찮겠죠. 어쨌든. 구독자 2,000명이 넘긴 건 굉장히 저한테 뜻깊은 것 같고요. 또 사람이 원하는 대로 또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순간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유튜브를 1년 동안 하면서 제가 느꼈던 소감을 8자로 줄여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쉽지 않지만 재밌다. 네, 이 8글자로 추격을 해보고 싶어요. 유튜브가 사실 결코 쉬운 플랫폼은 아닌 것 같아요. 1년 동안 해봤는데 물론 이제 개인 간의 편차는 굉장히 커요.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데요. 또 기업형 이제 채널 같은 경우에는 정말 사활을 걸고 임하시는 거기 때문에 기업들 간의 경쟁 속에서 개인 유튜버들은 자신의 포지셔닝을 잘하고 살아남아야 되는데 저는 사실 1년 동안 제 정체성을 잃어버리면서 업로드 주기를 놓친다든지 또제 일관성을 놓친다든지 그런 오류를 크게 범하지는 않았었거든요. 조금 조금 사소한 오류들은 있었지만 스스로 깨달은 것도 있고 피드백을 해주신 것도 많아가지고 제가 이제 계속 괜찮은 방향으로 계속 설정을 하고 쭉 진행을 해온 게 이렇게 1년 동안 진행하면서 구독자 2,000명을 모은 것 같아요. 사실 로드뷰 콘텐츠가 유튜브의 빠른 트렌드를 관통하는 포대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신 진득하게 쭉 이어갈 수 있는 콘텐츠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것도 있고요. 이제 보편적인 범주에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첫 영상을 올려도 조회수가 100 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고 유튜브 알고리즘을 아무리 분석을 한다 한들 AI의 뜻을 저희 인간이 함부로 예측하고 분석할 수가 없죠. 그래서 매 영상 굉장히 공을 들여서 항상 업로드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유튜브를 처음 시작할 때로 돌이켜보면 진용진님의 대동여지도 소개하는 컨텐츠 그것을 알려드린 영상을 처음 봤을 때그 당시 에 저는 갓첫 직장을 퇴사한 그냥 건강이 좀안 좋았던 취업준비생이었어요. 이제 우연히 한 컨텐츠를 봤는데 그게 그 진용진님의 그 영상이었던 거죠. 그 영상을 밤에 자기 직전에 보고 다음날 무조건 일어나서 촬영을 해야겠다 라고 맘먹고 다음날 일어나서 제일 먼저 다이소에 갔어요 다이소에 가서 이 셀카봉을 샀습니다 이 셀카봉이 3000원밖에 안하는 건데 핸드폰은 원래 있었고요 셀카봉에다가 핸드폰을 끼운 다음에 처음으로 촬영을 했던 게그 일화입니다 제가 1화를 그래서 올리고 나서 진용진 님 영상에 댓글을 달았더니 정말 고맙게도 진용진 님께서 고정 댓글로 달아주셔서 그 고정 댓글을 타고 제첫 번째 영상을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사실 그것 때문에 처음 스타트가 굉장히 좋게 시작을 했었죠. 이 스마트폰과 셀카봉으로 시작을 했던 게 지금은 360도 카메라와 또 외장 마이크 그리고 무거워서 가져오진 못했지만 이 27인치 아이맥까지 해서 1년 만에 좀 장비를 좀더 업그레이드를 한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께서 얘기를 하셨어요. 유튜브를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했는데 구독자가 2,000명밖에 안 나온 거는 어떻게 보면 좀 비효율적인 좀 생산 능력을 보유한 거 아니냐고 라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맞는 말이에요. 네, 왜냐하면 제가 유튜브 수익 창출을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꽤 걸렸고요. 수익 창출을 시작한 후에도 사실 수익 그렇게 얼마 나오지가 않고 있어요. 사실 단순히 돈만 따지고 시작할 유튜브라면 애초 시작을 안 하는 게 사실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뭐 다른 크리에이터 분들도 많이 말씀하시죠. 을 돈만 보고 시작을 했다면 굉장히 후회를 많이 할 것이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죠. 저 또한 그 생각에 굉장히 공감을 해요. 근데 저는 그냥 이 유튜브를 정말 게임하듯이 네. 컴퓨터 게임하듯이 좀 즐기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게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 유튜브라 그만둘까 하지 말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1년 동안 대신 이제 1년 동안 제가 한 번도 겪지 못했었던 경험들을 굉장히 많이 했죠 뭐 예를 들면 2019년 여름에 제가 미국을 갈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으며 또 2019년 가을에는 제주도 여행을 갈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전혀 제일정의 계획이 없던 그런 부분들이었어요 미국 뭐 아무나 가는 거 아니잖아요 좀 돈도 좀 여행 경비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정말 운 좋게도 미국을 10일 이상 체류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영상을 촬영해서 업로드 를 했었고 또 제주도 또한 제주도는 그나마 미국보다는 낫지만 어쨌든 그것도 준비를 하고 또 경비를 모으려면 어느 정도의 돈이 있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주도에서도 또 굉장히 좋은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었고요. 그 후에는 겨울에는 이제 360도 카메라를 주로 활용을 하면서 또 서울의 명소들을 또 촬영을 했었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수많은 분들과 소통을 많이 할수 있었어요. 뭐 댓글로도 소통을 하고 또 대면으로 만나서 소통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제가 가장 크게 느낄 수 있었던 점은 저 또한 누군가에게 정말 사소한 영향을 끼칠 수 있구나. 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까지만 해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좀 건강에 이상이 생긴 취업준비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신분이 좀 바뀌었잖아요. 이제 사회적 신분이 조금 바뀌었는데 유튜버의 신분으로 다른 분들께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뜻은 이제 제 영상을 시청을 하시고 유튜브를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이 생겼고 또 실제로 유튜브를 시작하신 분들도 계세요. 제 영상이 그렇게 뭐 특별하고 뭐 CG가 많이 들어가고 특수효과가 많이 들어간 영상은 아니잖아요. 정말 그냥 길거리, 길거리에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영상이다 보니까 누구나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굉장히 많이 어필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많이 연락을 주셨어요. 어떻게 시작할 수 있겠느냐. 또 나는 이런 이러한 소재를 갖고 시작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 문의가 꽤 있었어요. 그리고 또 실제로 그거를 잘 발전을 시켜서 제가 작년 여름부터는 고정적으로 한 채널의 편집자 역할도 동시에 병행 하면서 이 채널과 이제 투트랙으로 운영을 할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그 채널을 통해서 고정적인 수입을 얻고 또이 채널도 이 채널대로 또 수입이 들어오는 대로 수입 창출을 하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사실 이제 두 채널을 병행하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하루하루가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프리랜서긴 한데 이제 두 채널을 운영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시간이 정말 빠르게 가는 것 같아요 2019년에는 생각해보면 굉장히 좋았던 기억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2019년에 좋은 기억들을 간직한 채 2020년에도 더욱더 발전하는 모습을 굉장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중 하나가 이 360도 카메라를 통해서 서울의 이제 명소 곳곳을 또 촬영해서 많은 분들께 노출을 시켜드리고 싶고요. 특히 이제 외국분들께 올해는 좀더 많이 보여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제가 잘 찾아야겠죠. 그리고 앞서 얘기했듯이 또 유튜브를 시작을 하고 싶은데 선뜻 용기가 나지 않거나 뭐 소재가 마땅치 않아서 시작을 해보고 싶은데 좀 용기가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유튜브를 1년 동안 해오면서 갈고닦은 팁 그런 것들을 이제 유튜브로 아무 뭐 대가 없이 아무 보상 없이 정말 공유해드리고 또 아이디어까지 공유해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난 1월 신형 계획 말씀드릴 때 이미 사전에 공지를 했었죠 그거는 이제 유튜브 1주년이 지난 후에 제가 업로드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그 시기가 다가온 것 같아요 저 또한 이제 진용진 님의 소중한 아이디어를 차용을 해서 이제 유튜브를 시작을 했듯이 저의 그 유튜브. 유튜브 소재로 삼을 만한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누군가 정말 용기를 내서 유튜브를 시작을 해주신다면 정말 진심으로 박수를 쳐드리고 싶고 응원을 해드리고 싶어요. 또 개인적으로 도 연락이 될수 있다면 또 조언도 많이 해드리고 싶고요. 지금껏 그래왔듯이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응원해주시고 또 댓글 남겨주시고 또 지적하실 부분이 있으면 지적도 많이 해주셔서 끊임없이 제가 성장을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19년에도 그랬듯이 2020년에도 계속 그렇게 저를 잘 응원해 주시고 보듬어 주신다면 기대에 부응하는 또 미스터 로드뷰가 되겠고요. 또그 기대를 넘어서서 좀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또 이제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독해 주신 2,000분의 구독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